현관 그 그너집 밑에 아니야? 맞아요. 저기 물 샌다는데?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훈수를 믿어봐. 내가 봤을 때 내가 하면 잘안 되고 훈수가 네. 잘 되더라고. 훈수, <웃음> 아니 훈술를 정말 잘 해. 안녕하세요. 장작 펴는 게더 쉬운 일일 줄이야. 장작 펴는 게더 쉬워요.